어,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어,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어,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어, 이 버스킹을 할수 있는 장소와 또 시간과 또 우리 사람들과 이 모든 장비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이 시간에 저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어,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이 자리를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또 주님의 은혜가 어, 잘 흘러 어, 넘쳐서 보낼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이 시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어,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. 도합니다 네. 아멘. 네, 그러면 저희 첫 곡으로 저희 어, 이번에는 저희 곡들을 많이 준비를 했죠. 믿으세요. 네. 이렇게 <웃음> 천하겠습니다 오늘도 난 달려가요. 네. 날 기다리는 그대 품에 <웃음> 가끔 거진 비바람. 주진 않을래 다시 또 일어나요 날 바라보는 그대보면 거친 바람도 더 이상 날 막을 순 없어 두렵지 않아요 e e r y d a w i t h you. 우리 함께, y 면 여기가 천국인걸 w it. h a o u 다시 또 달려가요 it. 안 h 줄 포근한 품으로 아무도 내맘 모르고 가끔 it. To step. I, I will fly, fly to you 나에게 다가 멀어 보여 잠시 길을 잃어도 주저앉아 있을 때 보여준. 없지 않아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 St 감사합니다. up, s t o i